자 오늘은 어이 생채무침을 좀 해볼까 해볼게요. 어, 껍질만 가지고 쏙 알맹이는 물르니까 채 썰어서 소금으로 살짝 티스푼으로 한반 조금 더 되게 소금 볶은 소금으로 이렇게 절거주면 돼요. 물을 조금만 생, 채 썰어서 조금만 넣으려고 고추 하나, 청양고추 두 개. 이거 씨 빼고 이것도 조금 이게 무처럼, 아니, 오이처럼 약간 길쭉하게 파도 좀 넣어주고. 오이가 절거졌으면 국물을 그냥 하면 국물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좀 짜줘야 돼. 물은 그냥 절그지 말고 넣어주고. 이제 부재료, 고추, 어, 마늘, 이제 파. 마늘. 어, 액젓인데요. 아까 어이를 살짝 절겼으니까 이거 액젓은 조금만 넣어서 어, 간을 보고 설탕 좀 넣어주고 식초 이게 3배 식초가 조금만 넣어요. 깨 깨는 한큰술 정도 주가루 여기에 참기름 어이가요. 이 껍질만 해서 물꼭 짜고 해서 약간 어두들하니 새콤달콤하니요. 예, 맛있네요. 이어이만한 것보다 이게 무생채를 조금 약간 섞어주면은 조금 이렇게 시원한 맛이 나면서 이게 좀 맛이 좀 달라요. 오늘도 이렇게 어이생채를 예, 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